내가 나오니까 끝나요. 와, 진짜 끝났네? 와, 근데 진짜. 나와서 뭐좀찍으려 했더니만. 분식 끝났어요, 분식. 아식 많이 넘게. 아, 귀여워. 먹어겠습니다 엔간하면은 한국 치킨이 맛 대발이 잘 돼가지고, 치킨들이 힘들어. 이이아 근데, 웃긴 게 완전 맥주 안 주잖아요. 진짜. 맥주를 안 팔아요. 뭐야, 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어 아이입니다 네. 아니 여기 길이 이거버려가지고 제직히못 찾아올 것 같아요. 제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 어.. 목적지 그냥, 그냥. 아니저 운동화 사러 가야 돼요. 아 운동화 사러 가요? 농구화 사러 가요. 지 저는 뭐.. 뭐 만약 간다면 마이카 매장 가고싶지 않나요? 아 애플 아, 예, 매장도 가고?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야 아니면 마이카 매장 갔다 와. 형 날개채고 너랑 한류할게. 더하 길이 어디지 알아? 스피드로 따라것 같아 저 스피드로 따라간다고? 아, 뭐야? 어? 어. 어? 어. 아, 원하는 게 없어. 어. 아. 어, 원하는 게 없어요. 아. 매장이 이렇게 큰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인데요 지금 <웃음> <웃음> 영상 팀이랑 길을 잃었어요. <웃음> 저희가 왔던 길에 라이카 매장이 있었는데 그 라이카 매장을 자유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길을 잃었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자리에요 지금. 저, 여러분들, 구바이머리 어, 오시면 왔던 데는 빨간 박지 붙이면서 다니세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는가 식당은 2,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 마이카 매장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로 가면 다리올것같아요 가긴 해야 돼. 40분 남아서 찬영 됐고 왔던 게 돌아가면 갈수 있을 거야. 어보인데 대형 없었어. 내가 뭔데. 아니 나 찬영 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친구 이거 지금 사혼한 시기 짱이야 로러스트1 yes. Yes. 15. 이제 2, 3분도 안 됐지, 지금. 15, 15분 이제 3 15 15분 동안 <웃음> <이렇게 쳐야 웃음> 분됐지 <2분도> 지금 <안 웃음> 15분 15분 기다분 15분 15분 1 5데 15분 1 5이 15분 15분 15분 1분 15분 15분 1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는데1 5 어, 형 방방방방방.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순간 13스페.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마스트안 가져서 못 내려가. 어? 아. 예. 예. 예. 예. Thank you. a n k t just see 드 the, the so... oh, yeah yeah yeah. Okay. yeah. 바이 이런 곳입니다. 두바이 이런 곳이에요. 진짜 찍고 싶은 게딱 네, 저기야. 저기 찬영이랑 애들 밥 썰어 봤었을 때못 찍었던 게 한이 돼서 다시 나왔다. 싶은데 사실 여기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나오는지잘 모르겠어요. 여기 딱 스모그 딱 깔리고, 너무 좋겠다. 제 렌즈가 50mm여서 지금 이 거리에도 이걸 다못 담아요 지금 어... 도착! 예! 네.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서 두바이에 제일 유명한 곳을 가려다가 갔다 오면 비행기 놓칠 것 같아서 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왔어! 도착! 지금 총총한시간반 정도 흘렀어요 지금 야 진짜 서울에서도 이렇게 안 걷는데 예, <웃음> 네. 새로운 도시여가지고 아마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두바이에 계신 앨리스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네, 파이팅. 지금 너무 졸려요. 땡큐. 바이바이.